그리고 현재 자초자도 나올 수 있는 폐스 체험관 저한테 이렇게 큰돈 주신다고요? 아 사령구독 맞아요 사령구독 자람들 바퀴를 밟고 있어주세요 악셀을 굴려볼게요 출발하시면 발이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출발 타트. 제가 트렁크에 <웃음> 사람들 태워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웃음> 들어가 들어오세요 안돼 이런 아쉽게도 사람을 태우진 못해요 어잉? 뭐야이거? 뭐야이거 전이 왜키워나 뭐야이거? 아니 뭐 핵이 이 서버에 공격을 한건지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예 컨텐츠를 합시다 기술금지 폭 터지면 스타트 내무짝 뭐야이거 아아아아 내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네. 괜찮아 괜 이거 부셔질거 각오하시고요 비틀이 있네 비틀비틀 비틀. 기차한테 자동차를 발사발사발사발사발사발사발사발사발사발사발사 발사, 발사, 발사, 발사, 발사, 발사, 발사, 발사, 오케이 인서트를 발사 이것좀 셀거같아요 미안해요 인서트 미안해요 인서트 레이저 발사 레이저 발사 레이저 발사 그렇지. 라피드 건 제가 경찰 근처에다가 총을 쏴볼게요 들키는지 볼게요 발사 아 바로 들켰어요 나인걸 어떻게 알았지? 발사 이부사라갔으려고다시한테드라인 이번엔 제가 여기있는 주황색 곡으로 묘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얘를 떨어뜨리고 가까이 가서 드리블 드리블 그리고 얘를 타고 올라가 보시면 은 쇳동구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서핑보드를 직접 써볼게요 이번엔 주행중에 윌리사트 아 뭔가 들릴것 같은데 안들려요 이게 살짝 힘이 들죠? 어? 자! 하이. 그렇지 <웃음>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해요 어떻게 한거야 도대체 아! <웃음> 아, 으악! 네 넷샷! 잡... 또! 어허! 어! 어! 아하! 아아! <웃음> 요즘 유튜브에서 굉장히 하트더라고요 제가 18,000원 주고서 구매를 했고요 후기를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일단 그래픽 자체는 모르겠어요 일단 봐야됩니다 앉아있다가 갑자기 뛰었는데? 어이 깜짝이야 거리 유지하고 푹 찍. 누웠다가 일어나면은 피가 차요 다시 한번더 푸치 이잇 잡았죠 여기 있는 친구는 제가 창으로 잡아볼게요 조선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던 장군의 모습 참고로 이분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여기서 줍기를 연타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되겠죠? 창고 입구 어디야? 여기죠 여기 여기 먼저 300을 넣고